안녕하십니까? 에필성외과 원장 김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옆머리 축소술, 측두 축소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옆머리 축소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머리를 줄인다는 것은 머리뼈를 줄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머리뼈에는 그 안쪽에 뇌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옆장구나 어, 옆머리가 좀 크다 이런 분들이 뼈를 줄이겠다 하면 은 어, 추천을 드리지 는 않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어, 음식을 씹을 때 꼭꼭 씹고 이갈이를 하고 이를 꽉 깨물 때 쓰는 이 측두근이 발달이 되어 있는 분들이 어, 이 부분을 줄였을 었때 옆머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 이런 근육이 발달되신 분들은 옆머리 줄이는데 좀 도움이 될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안내를 드린 겁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좀 이갈이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를 꼭깨무는 습관 이 있다든지 아니면 음식을 딱딱한 음식을 좋아하고 질긴 음식 오지거나 껌 같은 질긴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은 옆머리가 아무래도 근육에에서 발달됐을 수가 있고 이런 분들이 옆머리를 줄이고 싶다면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 특히 옆머리 축소술, 측두근 축소술은 어, 특히 광대축소술과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광대축소술을 할때이 앞광대와 이 옆광대를 줄여서 밀어넣을 때 어, 정면에서 봤을 때이 부분은 들어가는데 이 관자들이 있는 쪽이 많이 큰 분들은 광대축소술만 했을 었때 옆이 전체적으로 줄지 않았다 아니면 광대축소술을 할때 내가 효과를 좀 많이 볼수 있냐 효과를 많이 볼수 없냐를 보통 볼때 어, CT 없이 볼 때는 여기가 많이 쏙 꺼지신 분들인데 상대적으로 이게 많이 나왔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효과를 많이 볼수 있을 경향이 높고 여기도 넓고 여기도 넓은 분들은 효과를 보기 어려울 확률이 많다 그렇지만 물론 CT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CT를 보고 여기 안쪽에 이 공간이 많이 넓을수록 광대를 많이 넣을 수 있긴 한데 옆머리까지 두껍다면 실제 윗부분은 줄이지 못하니까 아랫부분만 줄여지니까 덜 줄여진 것처럼 보여지겠죠 그래서 옆머리를 줄이고 옆면을 줄일 때는 방대도 줄이고 사각턱만 줄이는 게 아니라 어, 측두근도 줄임으로써 전체 옆면을 갸름하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어, 측두근이 많이 꺼지지 않고 오히려 두툼하다면 은 측두근 축소술이 여러분의 옆모습을 날씬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수술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어, 일단 여기 보이시는 측두근이 있는 가장 앞쪽 반자놀이 있는 쪽에 헤어라인을 절개를 한 2cm를 해서 그쪽에 전체적으로 박리를 하게 되고 측두근에 특수 장비를 써서 측두근육을 줄이게 되면 근육의 두께에 따라서 어느 만큼 줄일지가 결정이 될수 있다 그 부분은 이제 CT를 찍어서 정확하게 근육의 두께를 측정할 수 있겠죠 이 수술 시간은 한쪽당 15분, 양쪽 다 합쳐서 한 30분이면 되고 수면마취로 진행이 되고 일상생활은 수술하고 며칠 뒤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근육을 줄여놨기 때문에 딱딱한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이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덜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갈이 치료도 도움이 될수 있고 음식 먹는 습관도 좀 바뀔 수는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 음식을 딱딱한 음식을 드시면은 어 측주근에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만 잘해 주시면 대부분은 어, 무리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관심 있는 분들은 어, 방문을 하셔서 그 혈액검사나 수면 마취에 적합한지를 확인해 보고 이상이 없다면 수술을 할수 있으니까 이런 시기에 어, 머리가 아프다든지 특히 관자놀이에 두통이 심하다든지 옆머리가 많이 두꺼우신 분들은 어, 관자놀이 두통도 줄이고 옆머리도 날씬하게 할수 있는 일석이조의 어, 기능적 성형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